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골드메지 3월 1 0일 날에 열린다고 말씀드렸던 그 중고 장사를 제가 갔다 왔는데요. 그 현장을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이것이 골드메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. 닉네임 뭐지? 모집이... 민사일 네. 인사, 네. 씨. 이분이 이제 저 컨택트 집이라고.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왔냐면 이번에 형 아, 안녕하세요 얼굴 나와도 되나요? 상관없어요 네, 아, 아, 네, 어디도 어울리시죠? 저 유튜브요 아, 아. 깜짝이야 아. 방금 오신 분이 헬로쿨 저는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홍의택이고요 아수사입니다 네. 박수사 마술사. 어? 명함 파셨나요? 없어요 명함 없어요아알자 그럼 여기는 여전거 네 여기가 지금 카드랑 백처들 팔고 있고요 팔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얘가 어떻게 쓰는지냐면 테이블 이렇게. 자, 여기가 이제 다 판매.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판매하는 거 있고요. 그다음에 바로 우리 사장님. 영상에서 자주 보죠. 여러분들 기억 나십니까? 빈코. 어, 맛서 보여주실 거 있나요? 코인, 몽코인, 시카오 씨, 사카오 와, 자기소개 먼저. 어, 어, 어, 어. 어. 여기가 그 유명한 팔로클립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마스 보여주시죠. 아, 카드 한 모금 하나라고 릅니다 네. 이렇게 주면 되고요. 스도요한 순간에다가 잘 넣어주면. 사람이 이제 네. 카드 찾잖아요. 만살수 있는 거 제가 이렇 눈으로 보시이게습 네. <목소리> 카드 카드가 가있어이요를 제공해 주신 시랩의 카디스트 조성윤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이거 완전 아니 다음 아니, 영상 와, 보시죠 아니에요 그 다음 영상 봐지와 끝났다 골메 네. 자 그때 갔던 데로 또 갑니다 우리 안녕 멤버 멤버 많다 이쪽 인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? <목소리> 누가 보면 쭈, 쭈꾸미 직원인 줄 알겠다 쭈꾸미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골드매직에서 중고장터를 정기적으로 연다고 하는데요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번엔꼭 참여해주세요 저도 매번 참석할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